아름다운 제주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이 그물에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해양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제주바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주 바다를 위해